주봉 차트에서 순수하게 일목 개선만 일단은 좀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같은 경우 주봉 기준선 7,150불 그렇죠? 어, 7,150불이라고 하는 기, 주봉 기준선을 뚫고 엄청난 상승세를 보이면서 지금 주봉 구름대 안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추세 상당히 강하다. 어, 그리고 자 주봉 기준선이라고 하는 자리는 지금 어, 여기 작년 말부터 시작됐던. 어, 강력한 하방의 움직임 요 하방 하방 추세의 중심 거기가 바로 7,150불이죠 그쵸? 렇요 어, 기간 동안의 중간 가격 중간이라고 하는 거는 최고가와 최저가의 중심 결국 추세의 중심 음, 여기를 뚫었다 자 여기를 뚫고 올라섰다 라고 하는 거는 일단 한번 이 하락에 대한 그 하방에 대한 압력을 한번 뚫고 올라온 거기 때문에 어, 당분간은 일단은 주봉에서 한번 추세를 꺾는 움직임이 나왔기 때문에 어, 당분간은 계속 요 추세를 어, 이어갈 수 있을 거라는 그러한 희망을 어, 볼 수가 있죠. 근데 문제는 어,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 위로 저항이 너무 좀 바로 있다, 어, 바로 있다. 일단 첫 번째 주봉 구름, 주봉 구름대, 그렇 주봉 구름대 그리고 2번 후행 스팬이랑 캔들 저항, 어, 후행. 캔들죠. 그죠 어, 그리고, 세 번째. 여기 보시는. 주봉 고점을 이은 하락 트렌드. 어, 장기 하락 트렌드죠. 여기가 19년, 19년 6월? 응. 19년 6월부터, 어, 이렇게 각 파동의 고점끼리 이었던 2020년 초. 그죠 여기 1월달. 어, 작년 6월 1월 달 고점을 이어준 이 하락 트렌드에 지금 저항을 받고 있다. 세 번째 하락 트렌드. 네, 그래서 저번 주, 저번 주 금요일이었죠? 저번 주 금요일 날, 금요일 날 단기 반등, 단기 반등을 단기 반등은 가능할 거지만 어쨌든 그 위에 장기 타임 프레임 차트에서는 그 강력한 저항들이 이렇게. 어,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요 안에서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면서 결국 하방 움직임으로 갈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네. 아직까지는 제가 봤던 그 저번 주에 봤었던 그 시나리오대로 아직까지는 움직이고 있다. 주봉 구름대 하단이 8550, 네, 8550에서는 지지를 한번 기대할 수 있는 그러한 근거가 어, 여기 주봉 구름대랑 이 캔들 지지, 어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의 같은 영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어, 뚫기 힘든 주봉 그름대 뚫고 지지 리테스트 받고 다시 반등한 움직임이잖아요. 그렇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꼬리를 쭉 빼고 페이크 준 다음에 다시 어, 이렇게 어, 그름대 안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움직임을 보일 수 있다고 가정한다고 하면은 지지선을 최대한 한 8,200선까지도 어, 조금 연장을 할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래서 지금 이번 주 내에 기대할 수 있는 지지선 8550 그리고 8200 이렇게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봉상 움직임도 마찬가지로 주봉 관점이랑 뭐 비슷합니다 이 트렌드에서 한번 단기 만든 후에 다시 한번 체크한 거죠 여기가 한번 망치 맞고 훅 떨어졌다가 어, 단기 아직 나 지금 하방 추세 뚫고 올라가는 길인데 라고 하다가 다시 한번 저항을 확인하고 내려오는 모습 음, 그렇기 때문에 어, 제가 저번주에 이렇게 가면서 수렴채널을 만들 가능성도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8500 지지받고 다시 한번 반등하고 나서 어, 여기 저항을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할 수도 있는 그런 움직임이 어, 좀 가능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떨어지고 있는 떨어지고 있는 단기, 단기 하반 관점으로 보고 있고요 이후에 8500선에서는 한번 반등을 줄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렴을 만들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여기 여기에서 강하게 슈팅 나왔던 이 추세 그러니까 12시간 봉에서는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은 전환선이 이탈됐다 여기가 전환선이잖아요 전환선을 쭉 밑으로 내려갔다 이거는 지금 어, 여기 아직 한방 남은 것 같은데 어, 라고 했던 이 추세가 이제는 어, 어느 정도 꺾었다 라고 볼수 있는 거죠 그리고 기준선 지지 빨간색 선 유선. 기준 선. 기준선 지지는 26개 캔들이니까 그쵸 어, 요 구간동안 어, 아직까지는 요 구간동안의 상승 추세 요거가 깨지려고 하면 은 8200선까지는 어, 밑으로 빠져야 되기 때문에 단기 추세는 깨졌지만 아직까지는 중단기 추세 어, 중단기 추세는 아직까지는 잘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으로 볼 수가 있다 지금은 수렴 채널, 그 삼각 수렴 채널 애초에 예전에 그려놨었던 이전에 자, 재작년 말, 그리고 작년 초, 어, 그리고 작년 말에 이어졌었던 이 반등을 근거로 이렇게 수렴 채널을 딱 그었었는데 지금은 어, 수렴 채널 이탈했는데 뭐하러 수렴 채널을 그리냐라고 할수 있을 텐데 지금 이 자리 보시면은, 그쵸. 이 자리 보시면은 아직까지 이 트렌드에 대한 영향도가 어, 아직까지는 좀 남아있다고 볼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전에 여기에서도 한번 반등을 줄법 했는데 좀 깨지는 모습을 보였었죠. 어,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트렌드를 약간 요정, 요정도 식으로 그려놨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저항돌파에 조금 더 무게를 두면서, 그쵸? 여기랑, 여기에서의 영향도를 조금 체크를 하다 보니까 어, 이렇게 긋는 게 조금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구조적으로는 음, 큰 틀의 삼각수렴에 갇혀있는 모습. 그래서 어, 이탈한 다음에 바로 다시 이 어, 수렴 채널 안으로 들어왔다고 하는 모습 자체가 아직까지는 이 수렴 채널의 영향도가 어, 조금 더 이어질 수 있겠구나 이렇게 구조적으로 좀 파악을 해볼 수가 있고요. 지금 같은 모습으로 본다고 하면은 그쵸? 이 어, 어, 정도 8,200 선 또는 8,000 선, 8,200, 8,000 선까지는 아무래도 조금 열, 열어둘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좀 구조적으로 파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8,500, 8,200 그리고 그밑에 8,000 선 음. 이 정도로 뭐 조금씩 버틴다고 하면은 이 트렌드 구조상 이 수렴 채널 하단부의 지지는 조금씩 더 올라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8,000 불 정도를 보면 될것 같아요 네. 수렴하다가 결국은 하방이탈 8,200 그리고 8,000 불 어. 이러면 또 이제 비트코인 스캠설이 이제 계속 돌겠죠 그렇죠 그러다가 구조적으로 우리가 이 하단부에서는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모습으로 본다고 하면은 그렇 어,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상반 돌파를 시도를 하거나 아니면은 진짜로 예전처럼 그렇 수렴의 끝 지점까지 갈수 있는 어. 수렴의 끝 지점까지 갈수 있는. 음. 그러면은 아마 아무래도 요 구간 동안에는 알트 알트가 좀 주도하지 않을까? 알트장이 오지 않을까? 어, 늘상 말씀드리지만 알트코인은 비트코인이 아, 좀 그 움직임이 좀덜 해줘야지 좀 살아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이제 8500선에서 지지를 계속 이어나간다 그러면은 주본 구름대는 깨지 않는다는 거죠 어, 주본 구름대 주본 구름대 지지를 계속해서 어, 결국에는 지켜나간다 라고 하면은 어, 요 부분에 대한 영향도 수, 그 수렴채널에서 요 부분에 대한 영향도는 좀 배제가 될 수도 있을 거라고 봐요 왜냐면 주봉에 대한 그 지지가 워낙 강하다라고 하면은, 이제, 어 이제 이런 식으로 좀 갇혀서 수렴 채널이 좀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도 어 있다고 보면.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움직이다가, 어 상방으로 뿅!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가면은 뭐, 최고로 좋겠죠. 음, 어 타겟은 한 만불 정도 되겠죠. 근데 만약에 8500선이 깨진다라고 하면은, 어, 좀큰 관점의 수렴 채널의 영향도로 보고 이런 어, 식으로 왔다 갔다 좀 변동성을 크게 가져갈 수 있는 움직임 그렇